두부야, 미용했더니 쪼꼬미가 됐네. <웃음> 왜? 잘 갔다 왔는데 또왜 그래? 응? 야 우리 두부. 뭐. 근데 또왜 화가 났어? 잘 하고 왔는데. 뭐? 보자 우리 두부 미용 잘 하고 왔는데 보자. 어? 예쁘게 미용했는데 왜 그렇게 말발치죠? 안돼. 강아지, 귀요워마오오오오 기다려, 오이 먹을 거야? 귀여워. 오빠 이놈의, 오빠 이놈 한다, 두비야, 미용했더니 쪼꼬미가 됐네. <웃음> 왜, 잘 갔다 왔는데 또왜 그래? 응? 야 우리 두부 근데 또왜 화가 났어 잘하고 왔는데 뭐 보자 우리 두부 미용 잘하고 왔는데 보자 어? 예쁘게 미용했는데 왜 그거 말발치죠 안돼 강아지 그거 어오오 오이 먹을거야 어, 오빠 이놈에 <놀람> 오빠 이놈 한다